엄말 괜히 b a 셔 하니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그래! e y 신문이 o 어? 물음표? 그렇지! 신문에는 자세히 실려 있을 거야! 어디보자 하트뿅 u 결국 m 감 몸. 지혜, 나도 지금 하니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고 있는 중이요 하니 얼굴도 크게 나왔고 한국이 기대하는 유망주라는 기사도 실렸어요 우독 e y 고뭐 하니! 지혜,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딸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내다니 좋아요더 눌러줘 이곳 중동의 불볕더위와 모래바람에 지친 몸이 거뜬해졌어요 여기 모든 근로자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난리가 났어요 아, 예, 그래요? 그 조그맣고 어린 아이가 너무나 대견해요 감격, 감격 지혜가 기뻐해주니 고마워요 보고싶네요, 지혜 구독과 좋아요 하지만, 하지만 그렇게 될수록 저와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하니가 영영 우리들의 관계를 이해해 줄것 같지가 않아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절부절 주절 주절... 지혜, 하니는 불쌍한 애예요 좀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가슴속의 응어리도 잊혀질 때가 오겠지 구독, 좋아요, 클릭! 딸컥 맞아 그 어린애 마음에 얼마나 큰 멍이 들었길래 그래, 이제 아줌마가 너를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펴줄게 그날이 언제가 되든 하니 너를 꼭 지켜줄게 다짐다짐 다짐. 호주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 여자 100m 예선 4조 경기 1위 미국의 티나 선수 2위 한국의 나이리 선수 꿈빠, 꿈빠. 예선! 한이야! 머리 때문에 안 보인다! 한이야 에리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예선 통과했다 한이 너도 해낼 수 있어! 다음 5조 예선 준비해 주세요 <웃음> 저 미국의 흑인 선수가 신문에서 우승 후보 자막이 너무 느려 꼽는 선수야! 잘 봐도? 그 다음이 오조에 있는 영국의 메리 선수고 또 무서운 선수라며 진레의 307번 선수야 하긴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전부 적수야 하지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 네 선생님 이길 수 있어요 야 두께 아주 열심히군 하긴 이런 대회에 참가해보는 것만도 영광일 테니까요 깔, 깔, 깔, 깔. 멀리까지 와서 왜또 시비야 체는킥